어떤 거는 질기고, 어떤 거는 맛있고, 어떤 거는 담백한데요. 아, 매콤한 게 올라가네. 음. 안녕하세요. 짠. 신포동 시장에, 신포시장에, 네. 신포닭강정을 구매했어요. 그 옛날에 먹었던 그 맛이에요. 진짜 이렇게 소스를 보면 이렇게 물엿처럼 되어있어요. 매콤한데 중간중간 보시면 고추가 들어있거든요. 이 고추의 그 매콤함이 싹 퍼지면서 물엿에 이렇게 스며들었어요. 그래서 매콤한데 그막 인위적인 매운맛이 아니고 아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강정 닭의 강정 딱그 맛이야 시중에서는 절대 이 맛을 똑같이 따라 한곳을한 번도 못 봤어요 닭강정집 특이한 이 닭강정의 심포 닭강정의 그 맛이 있어 이렇게 물엿 맛이 안에 땅콩이랑 홍고추가 깔려 있어요 와 아, 이때 가자 t 리 맥주 타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, 매콤마니까 땡기네 그 맛이에요. 살짝의 그 퍽퍽함이 있어요. 겉에 그 오래 튀기면은 겉면이 살짝 마른다고 하잖아요. 좀 질긴 면. 그런게 조금 살짝 살짝 느껴져서 음. 질겨. 질긴 부분이 있어. 마요네즈 싹 찍어서 포닭강정 안에서 먹었을때 그 양배추 샐러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엔 양배추가 없어서 일단은 뭐 여러가지 야채로 했어요 양파, 오이, 파프리카, 당근 해서 마요네즈랑 버무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엄청 많이 좋아해요 와 매콤한데? 먹어볼게요 싹 집어서 음. 여긴 진짜 물엿의 맛이야 너무 맛있어 이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본 음식이어서 굉장히 저한텐 맛있거든요 너무 맛있어 근데 진짜 희한한 건 이렇게 매콤한데 고춧가루가 엄청 조금 들어있어요. 고춧가루 때문에 매운 게 아니라 이 홍고추때문에 매운 건가 싶어요. 음. 와,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다. 바삭이. 중간중간에 땅콩이 고소하게 조화가 너무 좋아요. 아 옛날에도 이렇게 매웠나? 아 옛날에도 근데 이렇게 매웠던 것같아 다들 그러잖아요 소스 많이 달라고? 저도 그랬는데 적당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<웃음> 밑에 보면 치킨이 식었다고 전자렌지로 돌리지 말라고 써져 있어요 그냥 식어서 먹어도 맛있다 이거 아닐까요? <웃음> 마늘은 다잘 어울려 <웃음> 저처럼 이렇게 해 먹는 거 진짜 추천 진짜 맛있어요 오이, 양파, 파프리카, 당근 이렇게 채 썰어서 마요네즈 버무리고 위에 케찹 싹 뿌리면 와 예술 진짜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맵다 이제 근데 놓칠 수가 없어 진짜 찐이에요 아 너무 맛있어 시장 안에 있는 닭강정집이자 보니까 확실히 닭의 상태는 완전 좋네요 음. 음 와우 매워 Cheers. 한꺼번에 대량으로 굽다 보니까 큰 부위도 있고 작은 부위도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질겨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질기고 어떤 거는 맛있고 어떤 건 담백한데 어떤 것도 질기고 첫 입부터 조금 매콤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매워